자 참나무 의자를 만들 겁니다. 초구하고 말구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자를 만들려면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된 나무가 나무로 구해 쓰는 게 좋은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일이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럼 상황에 맞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저 가운데는 50cm를 주는 거거든요.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일단 표시를 합니다. 의자 작업을 하기 전에 장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쓰는 슬라이딩기죠. 근데 네, 슬라이딩기가 원래는 요거예요 짧은 거 그래서 각을 길이를 30cm 밖에 자를 수가 없는데 저는 요거를 55로 봉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봉을 교체하면 를좀긴 거를 자를 수 있어요 50cm 까지 만약에 더 자르고 싶으면 70cm를 해도 되는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르다가 30cm 때는 나무에 걸리면 탁 걸려서 안 나오는데 봉이 기니까 나와서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연장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쓰시고 이걸 쓰실 때는 가까이 앞에 쓰지 마시고 멀리 이게 봉이 최대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거리를 유지해 갖고 쓰셔야 됩니다 자, 봉은 요거는 철공소 가서 알아보시면 10만원 안쪽으로 두 개를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복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요게 가운데고 양쪽인데 45도가 이렇게 날라간게 보이죠 그리고 자 전혀 건조되지 않은 생목입니다 보시다시피 물 그대로 먹은 거왜 생목 작업을 하느냐 자그 이유는 뒤에 하나 둘 설명이 나올 건데 요 뒤에 보시면은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가 있다 자세히 보여줄 건데 지금은 건조한 나무로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 삭혀서 나무를 몇년 오랫동안 둬서 하는 방식이 있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거였을 때 있는데 그냥 생목을 있는 그대로 건조하거나 뭐 삭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작업하겠습니다 껍질을 까냈죠 껍질을 깔 때는 뭐잘 아시겠지만 끌을 이렇게 방향으로 치면 나물 팝니다. 돌려서 파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못 보시던 공구일 건데, 나무 껍질 까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껍질을 까서 한 나무를 건조기에다가, 아, 3일 정도 건조를 시킵니다. 3일에다 봐야 뭐 하루에 1시간씩 소용이 없고, 풀로, 풀로 3일을 돌리면 그 생목이 이렇게 짜작짜작 다 가서 건조가 가장 잘 됩니다. 물론, 이렇게 건조했다고 해서 퀼런 드라이 시킨 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거쳐서 2차 건조를 한번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내가 대패질을 45도로 하고 있죠. 요 이유는 90도로 하면 나무가 결이 다 까져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으키면 또 수평이 안 맞고 45도로 대패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 자, 요거는 굴참나무, 생나무. 요거는 떡갈 상수리 계열의 생나무. 요거는 떡갈 상수리 계열의 묵은 나무입니다. 자, 보시면, 어, 찢어진 정도가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터, 터진, 터진 정도가. 근데 제가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년씩 삭혀서 건조를 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2~3년 지나면 이렇게 터졌다는 크림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온돌 구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2~3년 정도 겨울을 지나고 보면 거의 80%가 이렇게 터진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숙성 건조를 시켜도 그래서 숙성 건조한 나무를 갖다가 저는 다시 고추 건조기에 대놓고 열흘 정도 강제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미리 터트린 겁니다. 나중에 크림을 막기 위해서죠. 의자 조립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